그 어지간하면 여러분들께 건강 체중이라고 안내하는 그 체중 밑으로 감량을 하시라는 말씀 잘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목표로 해서 비만을 벗어나는 정도에서 체중을 관리를 하십시오 어,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은 말리십시오라는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계획적인 체중 감량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계획적인 다이어트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비만 체중 밑으로 떨어져 줘야 비만 체중 밑으로 떨어져야 요요의 확률이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살안 찌는 체질이 되고 싶으시죠 그 살안 찌는 체질이 되려면 어, 체질을 완전 뜯어 고친다 그러니까 한의학적으로 체질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정말 우리가 사상체질에서 이야기하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체질 이건 유전자에 거의 새겨져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선천 체질이 있고 후천체질이라는 게또 있습니다 살면서 만들어지는 것 혹은 질병 때문에 바뀌는 병적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병적 체질을 개선을 시킨다 이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천체질을 완전 뜯어고친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요 선천을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체질개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천체질개선을 의미하지 를 않고요 후천체질개선을 의미해요 를 그러니까 병으로 만들어진 것 혹은 생활습관에서 만들어진 그런 체질 남들보다 이렇게 잘 살이 찌는 것도 후천체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비만이 선천체질에 들어간다고 하면요 다이어트는 아예 안 돼요 못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도 계속 비만 상태였고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되게 드물지만요 그래서 대체로는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체질의영역에 들어가는 거고 이 후천체질은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후천체질을 바꾼다가 이제 체질 개선 혹은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만듭니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되려면 정상 체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정상 체중도 사실은 의미가 되게 어려운데 어쨌든 정상 체중으로 반드시 들어와서 체중 감량이 끝나고 그 체중을 유지하면서 체형 변화까지 만들어지면 어 쉽게 요요가 오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말은 요요가 온다는 뜻입니다 네, 아무리 그렇게 해놔도 요요는 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다이어트를 할때 혹은 비만에서 감량이 끝났을 때에 비해서는 요요가 덜 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상체중까지 진입을 하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라방의 주제가 인생체중인데요 어, 여러분들 인생체중은 얼마일까요? 네,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숫자를 까진 않겠죠. 그리고 조건들이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들이 많이 다를 거예요. 누구는 뭐, 뭐, 뭐, 몇 키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는 사, 사자를 봐야지 인생체중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살면서 이 체중 밑으로 못 가봤으니까 어떤 숫자를 가지고 인생체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맞습니까? 네. 대박이라고 하신 분은 어 거기까지 못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야 됩니다 앞자리 5 자만 되면 좋겠죠 근데 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체중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사실은 인생 체중을 정확하게 알려면 인바디 검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체성분 검사를 해서 키 체중 그다음에 근육량, 체지방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분석하고 계산을 해서 본인들의 인생 체중을 정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보통은 다른 분들께서 어, 경험하는 네. 인생 체중 달성 네. 인생 체중 달성하신 분이야네 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보통은 다른 분들의 경험에 빗대서 그걸 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나의 인생 체중을 정할 때 어떤 상황에서 정하는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남의 인생 체중을 가지고 내 인생 체중으로 생각하고 싶은 건 아닌지 저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생 체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인생 체중이 얼마다 라는 이야기는 조금 더 이따 갈게요 근데 지금,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정하신 인생 체중은 나의 인생 체중이냐 남의 인생 체중이냐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그러면 체중을 줄인 것만 가지고 인생 체중이라고 이야기 할 거냐 절대 그러지 말자 그게 아니고 자기 몸에 가장 적합한 체중이 있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인생체중이라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우리가 인생체중 이야기를 할 때에 그냥 무작정 살을 빼야 돼 혹은 4자가 나와야 돼 키가 큰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자가 나와야 돼뭐 55kg, 54kg 이렇게 하는 것만 가지고 인생체중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자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20대 때 가장 예뻤던 어, 가장 정말 그 전성기 전승기였죠 어, 그때가 인생체중이다 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체중은요 여러분들의 만의 몸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의 인생체중은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의 저 사람의 몸이 되고 싶어요가 아니고요 내가 살면서 가장 건강하고 그리고 어, 날씬했던 그런 시절의 체중을 떠올리셔야지 그게 자기만의 인생 체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만의 인생 체중을 가지기 위해서는 근육량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고요. 근육량을 우리가 인바디를 측정을 해야지만 알수 있지만 그래도 혼자서 인생 체중이 어느 정도가 될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손목 둘레를 자기 손으로 측정을 해보시고 손목 둘레가 이렇게 엄지랑 중지로 딱 맞닿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키 빼기 100을 해서 1을 곱한 게 기준 체중이고 0.9를 곱하면 인생 체중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한 마디 정도 한 마디 사이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0.95를 곱하시고요 거기에서 0.85가 되는 체중이 인생 체중 0그 다음에 거기에서 10%를 더 늘려가지고 어 1.05가 되는 체중부터가 비만 체중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마디 정도에 닿는 분들, 두 마디 정도에 닿는 분들 있잖아요. 이 분들은 0.9를 곱하시고요. 0.8은 인생 체중이고 1.0은 비만 체중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더 훨씬 가늘게 손목이 정말 가늘어서 어, 손발은 긴데 손목이 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0.85를 곱하십시오. 그게 기준 체중. 키빼기 100을 해서 어, 0.75가 인생 체중, 0.95는 비만 체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나의 기준 체중이 얼마다 나의 인생 체중은 얼마가 될 것이다 나의 비만 체중은 얼마가 될 것이다 이걸 한번 오늘부터 어 한번 계산을 해서 적어 보십시오 그게 자기만의 인생 체중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20대 때 체중이 나의 인생 체중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20대 때날날씬한지 싫은, 아닌지 어떻게 알아 20대 때살쳤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어, 체중의 감량에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어, 예를 들어서 성인이 된 이후에 가장 적게 나갔던 체중을 보통 감량 한계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이하는 난 절대 빠지지 않아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체중 한계점은 한계점은 저희가 정해드립니다 제가 정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까지는 하십시오 라고 하면 무조건 됩니다 아시겠죠